안녕하세요 길입니다자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인데요 구독자 10만 기념 Q&A 영상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다 답변 드리고 싶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 위주로 선별 답변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가능한 질문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씩 중복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길림의 통찰을 보면 연륜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어느 정도 연륜이신가 궁금합니다 저를 이전부터 알았던 분들은 대충 알죠. 50대입니다. 길림의 MBTI가 궁금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ENTP입니다. 그리고 9번 유형이고요. 전공이 심리학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분석을 원래 잘하시는 분인지 궁금해요. 만약 심리학 쪽이 아니라면 어느 부분을 공부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공대 졸업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좀 심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공대를 간 이유도 그래서겠죠. 근데 20대 초에 어떤 사건들이 저한테 반복해서 일어났는데 그게 제가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심리학 책을 읽기 시작했죠. 프로이트부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하니까요. 나중에 깊이 빠지게 된건 융이었습니다. 길인간학님이 MBTI를 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방금 칼융에게 깊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저는 MBTI보다 융을 먼저 알았어요. MBTI는 나중에 유행하면서 접하게 된거죠. 근데 처음엔 그렇게까지 흥미를 느끼진 않았어요. MBTI 이론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박철용님이 쓴 MBTI의 의미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보고 나니까 MBTI가 다시 보였어요. 융심리학과의 접점을 제대로 찾은거죠.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려요 게 없더군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의 관점은 기존의 MBTI 연구자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마이어스의 유형역동 이론보다는 박철용님의 이론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융이 원래 말했던 이야기에 좀더 가깝다고 봅니다. 뭐 장난 비슷하게 한국이 MBTI 강국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분 책을 보면서 그걸 실감했습니다. 젊은 분인 것 같던데 대단합니다. 애니어그램과 MBTI와 관련된 심리학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애니어그램은 제가 30대부터 관심이 있어서 책을 열심히 봤고요. 사람도 열심히 봤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약간 과장하자면 매트릭스 영화에서 빨간 약을 삼킨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MBTI는 이미 답변드렸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내 용심리학 책을 보기 시작한 건 아주 오래 전이었습니다 에니어그램 보다도 훨씬 전이었죠 인간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인간에 대한 예의 또는 존중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을 연구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10만 명 100만명 구독자를 달성한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100만명 달성... 그냥 전이랑 후나 똑같죠. 뭐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MBTI 캐릭터를 남녀별로 뽑자면 어떤 캐릭터인가요? 글쎄요. 어렵네요. 이전에 각 유형마다 돌아가면서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영상을 만드는 그때만큼은 그 캐릭터에 가장 애착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형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같이 놓고 비교하면 잘 모르겠어요. 모든 캐릭터가 매력이 있는데 어떤 매력이 있나요? 다른 매력보다 더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애착이 가는 건 성격이 아니라 그 성격 이면에 있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걸 인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든 유형에는 좋은 사람이 있고 별로인 사람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성격이 아니라 그 이면에 느껴지는 어떤 인간미 같은 게 아닐까 합니다. 원래부터 심리학 전공이셨던 것인지 아니면 다양하게 인간관계를 겪으시면서 스스로 느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후자쪽이에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항상 뭔가가 궁금해서 책을 봤어요. 현실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혹시 있을까 해서 본 거죠. 제 이야기 뭔가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아마도 그래서일 거예요. 저는 모든 유형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제 기억 속의 사람들과 캐릭터들이 똑같지는 않아요. 닮은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독자를 상대로 한 심리상담 컨텐츠도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나중엔 잘 모르겠네요. 애니어그램 때부터 열렬한 구독자였어요. SW 3인저는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enfj 4w3 이라면 뭔가 심리학과 관련된 자기개발 소적을 좋아하실 것 같네요 좀 특이한 책을 추천할게요 하버드 의대 교수였던 배튜 버드라는 사람이 쓴 you are what o say 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판 제목은 말하는대로 이루어진다 인데 아마 절판되었을 겁니다 도서관 같은 데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입니다 영상 만들 때 어떤 책들을 참고해서 만드시나요 그리고 유형별 직업 추천 영상 만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MBTI 책이 의외로 많지 않죠.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세권이에요 성격을 팝니다. 제가 MBTI의 탄생과 이상한 역사 이런 책이 있고요. 그리고 성격을 읽는 심리학. 데이비드 컬시의 책이죠. 그리고 MBTI의 의미. 박철용님의 책입니다. 그 외에 제가 카용을 좋아해서 융책을 많이 봅니다. MBTI와 관련된 융의 책은 심리 유형이 있는데 융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읽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인문서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융의 용혼의 지도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직업 추천 영상은 고려해보겠습니다. 모호하거나 착각하기 쉬운 MBTI 성향 혹은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에 대해 얘기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T대 F가 50대 50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반반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혹시 MBTI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유료검사나 상담을 받아보세요. 본인이 자기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MBTI 이론의 한계죠. MBTI는 빅파이브처럼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유형이 딱딱 정해지는데 이게 좀 억지 같은 면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T대 F가 99대 1인 사람이나 51대 49인 사람이나 다 t 란 얘기입니다. MBTI에서는 그렇게 보죠 엄밀히 어, 말해서 이런 분들은 MBTI로는 설명이 좀 어려운 성격 유형입니다 근데 할수 없죠 뭐. 만약 ISFJ와 ISTJ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둘다 보는 겁니다 양쪽 다 자기 모습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ENFP와 INFP가 비슷하게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런 분들이 더 많겠죠 네 글자 모두 딱 떨어지게 한쪽으로 치우친 분들보다는 INTJ 유형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일단은 직업 선택을 잘 하셔야죠. 가능하면 인간관계보다는 개인 능력이 중요한 업무를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만약 반대가 된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운동 같은 걸 열심히 하면 좋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F 중에서도 NF가 좀더 감성적이고 T 중에서도 ST가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예리하시네요. N이 직관이죠. 근데 이걸 감성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F와는 뭐가 다르냐면요. F는 판단이에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좋다 나쁘다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근데 N은 판단이 아니라 인식이에요. 생각의 프로세스 없이 그냥 곧바로 느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S도 그런 거고요. 근데 S는 우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이 강하고요. N은 그런 식의 감각과는 무관한 어떤 느낌이에요. 일종의 패턴 인식 같은 건데 얼핏 전혀 무관해 보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보이는 겁니다. 예데데 음악을 들으면 S는 소리 자체에서 느껴지는 쾌감에 좀더 민감할 수 있고요. N은 그 음악을 통해 과거의 경험이나 또는 감명 깊게 봤던 영화나 소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서로 몰입하는 경향은 N이 더클수 있어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각 유형의 성격적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어떤 유형과 친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잘안 맞는 유형들과는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 수 있을지와 같은 내용도 다뤄 주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잘 정리하셨네요. 확실히 이런 쪽에 관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ESTP는 INTP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나쁘게 생각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만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ESTP는 집에 거의 없는 사람이고, INTP는 거의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라. 근데 알고 보면 비슷한 면이 있죠. 에티브 오프라인에서 재밌는 거 찾아 돌아다니고, 인티브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공통 관심사만 있다면 말은 잘 통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ESTP 남자는 외모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요. 저는 SF이신 분들과 말이 잘안 통하더라고요. 상극인 조합과 해결책을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MBTI 친구를 하나씩 두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주 좋은 목표네요. 그렇게 만든다면 아마도 사람 보는 눈, 타인과 자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특히 상극인 유형과 친해지면 못 친해질 유형이 없는 거죠. ENFP가 INTJ에게 엄청 날려들어서 집착하고 수집하려는 짤이나 영상이 많던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질적이거나 상극인 유형이라 안 맞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오히려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꽤 있죠. 특히 ENFP와 INTJ와의 관계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거 영상 만들었어요. ENFP 궁합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MBTI 이야기는 언제까지 이어나가실 생각인가요?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요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직 설명 못한 궁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요. 당분간 MBTI 이야기를 계속할 예정이에요. 일단 성격과 궁합. 한 사이클씩 돌았으니까 기본적인 정보는 올렸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족한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어떤 영상을 올려주실 건가요? 궁금해요. 제 채널명이 인간학이잖아요. 인류학도 아니고 인문학도 아니고 인간학입니다. 제가 B급 정서를 좋아해요. 부담없이 가볍게 농담도 섞어가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MBTI 관련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도... 여기 그림들은 누가 그리신 건가요? 라망님이 그려준 거예요. 원래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특히 인물의 특징과 매력을 잘 표현하는 실력파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무서운 관찰력의 소유자죠. MBTI 캐릭터는 각 유형의 성향 하나하나를 다 이해한 뒤 이분이 본인의 감각으로 알아서 디자인한 거예요. 참고로 캐릭터 디자인과 관련되어 저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원래 ENFP였는데 ESTP가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검사해봤더니 다시 ENFP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가 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라막님이 우리 둘째 딸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안한 유형들이 있네요. 이분들도 얼굴은 봐야죠. 제가 얘기했죠. 온라인에서는 ES가 소수파라고요. 댓글보다 보니 ISTJ가 별로 없구나. 원래 ISTJ가 IU형 중에서는 MBTI에 관심이 가장 적은 편이에요. 애니어그램과 MBTI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예 FJ님 칭찬 감사드리고요. 저의 도움으로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기분이 매우 좋아지는데 이런 것도 MBTI와 관련이 있을까요? MBTI보다는 에니어그램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 특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유형이 있거든요 전 원래 ESTJ인데 사회생활하면서 가끔 ISTP도 나오는 편이에요 그럼 메인 MBTI를 뭐라고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보통 사회생활을 하면 ESTJ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시네요. 일단은 자신을 그냥 STU형으로 보시고요. ESTJ, ISTP뿐 아니라 ESTP, ISTJ까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담을 느낀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싫다는 게 아니고 솔직히 부담이고 그럼에도 좋다는 뜻인데 참 어렵네요. ESTP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잘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고요. Q&A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